아이들은 귀하고 소중하다! 아이들의 찐 행복! 히어로 오대장의 매니저 주입니다! 야! 오늘은 특별히 저희 스페셜 MC분들도 모셨습니다! 와주세요 <웃음> 오늘은 과연 어떤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나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동 5대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사연을 접수했는데요 네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 5대장이 직접 선정해서 오늘은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에 오늘의 사연이 들어있는데요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박인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동에 살고 있는 3남매 네, 엄마 박인혜입니다 엄마 저는 강직성 척추염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평소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질 못해 항상 미안한 엄마입니다. 큰아이의 소원은 동생들과 함께 자전거도 타고 캠핑도 하고 싶다 하네요. 둘째는 축구도 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해요. 셋째는 보드게임을 신나게 하고 싶어해요. 오대장이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사랑이 진짜 듬뿍듬뿍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하음이, 하이리, 하온이에게 특별한 하루를 보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다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오대장 오이쿠! 오이쿠!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같이 점프해야 돼요? 아, 저희 둘이요? <웃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동 니다 출동! 오대장! 오이쿠! 네, 반갑습니다. 어한 분씩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두 개의 심장 체력대장 양서입니다 와. 와. 힘의 폭주기관차 과오 대장 강백호입니다 혹시 유정님과교연님은 오대장 상생편을 혹시 보셨나요? 우리 옆집에 양문서가 아니야? 어? 민트 마시네? 네. <웃음> CG처럼. 진짜 CG처럼 맞아요. 네, 저 CG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죠? 저 보고 놀랐어요. 어. 어. <웃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곧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숨어서 터뜨리는 게 낫잖아요. 오케이, 귀여워. 저도요. 귀여워. 하음이. <웃음> 하에리하우 이리야! 재밌을것 같아요. 저 그날까지 새친말로 샀어요. 비 온다. 허? 어떡해? 빨리 해야겠다. 아, 네. 오, 안녕. 비 오니까 얼른 들어가자, 얘들아. 왔다, 왔다, 왔다. 오, 귀엽다, 귀여워. 얘들아, <웃음> 어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간다. 얘들아. 마음이야 너일로와 안녕, <웃음> 하음이야의 랴오니를 위해서 준비했어. 제가 여자분과 함께어는 앨리야, 앨리야, 앨리야, 아, 리야 아, 리야아리야 앨리야, 앨리야, 이리야 앨리야, 리야내리야앨리페리하나 자, 박수. 우리하앨양하앨 군, 또하리 한번 무너무 반가워요. 한번 비행기 한번 태워주 이게 <웃음> 아,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비행기 <웃음> 여기 오대장 누군지 알아요, 혹시? 비시리랑 퉁퉁이. 비시리랑 퉁퉁이. 비시리랑 <웃음> 퉁퉁이 아닌데. 너무 좋아하시네. 인는지 몰라요? 인는지 몰라요? 여기 써 있잖아. 양홍석, 강백호. 아, 네. 네, 그러면 우리 삼남배 특... 하루를 위해서 저희 외쳐볼까요? 출동하면 오대장 하는 거예요. 오대장 그렇게 하면 돼. <웃음> 자, 그럼 우리 삼남매의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 외쳐볼까요? 출동 오대장! 오, 오, 자, 대장, 체력대장이거든? 체력이 좋아서? 몸이 네. 체력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비질이 아니에요! <웃음> 하음이가 소원이 자전거 타기잖아. 동생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봤어? <웃음> 같이 타는 건 처음이지? 부상 안 나가려면 이보호장골 차야 되거든. 팔꿈치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너건가? <웃음> <웃음> 처음에 하음이, 하이리, 하원이가 일자로 가는 거야. 알겠지? 준비 시작! 재밌어? 지금 재밌어요. 재밌어? 괜찮아, 힘 빼, 형이 해줄게.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우리가 1등으로 가자! 가자! 하원... 하원이 1등이야, 그치? 어, 하원이 잘한다! 아니, 1등이야! 1등! 하이리 끝까지 한거 멋있다! 안녕!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웃음> 하나, 둘, 셋! 짠! 어땠어? 아, 알아, 나 재밌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밌었어. 하원이도 어땠어? 1등이었는데. 최고야? 피스워드. 피스워드. 피스워드. 예. 강백호 선수분께서 다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네뭐 그렇다고 봐야죠 텐트 혹시 쳐보셨나요? 텐트를 쳐본 적은 없는데 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텐트를 한번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같이 칠까요? 제가 이걸 혼자 칠 자신이 없네요 각자 하시죠 이건 뭐예요? 뭔가 뭔지부터도.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윈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원이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오오오, 오오. 오. 어떻게 하신 거지? 호흡. 어, 얘가 이렇게 지탱되는 건가? 어, 우와, 우와. 봤냐, 강백호? 아. 오, 좀 그럴듯해요, 그쵸? 서 대장 강백호 선수가 직접 준비한 텐트가 완성됐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1등이야! 죽어라 죽어라! 와. 여기 삼촌들 몇살 같아? 여한 살! 근데 진짜 형이 빈자리가 좀큰것 같아요 지금